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? 피카츄오 마이 갓. 암마테마스도망치 얼마나 처먹? Let me move. 붐붐아아아아아아아가 너 진짜 이 집안. 리불 아, 우리 お前は最後に殺すと約束したな。そうだっあれは押せた。逃れることはできん! エネミーチェイソー! ボン! No no no no. Boom. No. No, no. Just... Yeah. Uh. Oh Ah! Yeah! Ah! h Ah! h Ah! Ah! a h Ah! h Another one. Another one. Yeah, yeah, you gonna fuckin' do the i c s <laughs>